스포츠에서 라이벌이란 같은 목적을 가진 선의의 경쟁자를 의미합니다 선수들은 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팀 또는 개인과 경쟁을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라이벌 대결은 그 어떤 경기보다 흥미로웠고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이기기를 기대하면서 과도하게 몰입하며 경기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e스포츠에 있었던 세계의 라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두 선수에게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 스포츠에 잊을 수 없는 라이벌을 떠올릴 때이 선수들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소개할 선수는 임요한 선수와 홍진호 선수입니다 한국 e스포츠의 최고의 라이벌로 불리었던두 선수 2001년 코카콜라베 온게임 내 스타리그 결승전에서 서로 명승부를 펼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는데요. 임유한 선수와 홍진호 선수는 이 경기에서 말도 안되는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이게 되었고 3대2로 이긴 임유한 선수는 물론 홍진호 선수까지 극찬하며 그들의 경기를 임진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4 에버 스타리그 4강에서 다시 한번 임유한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전 라이벌 경기에서 5경기까지 가는 명승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펼쳐진 임진록에 대한 기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이 역사적인 경기를 즐기기 위해 미리 치킨을 시켜놓는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기, 임묘한 선수의 초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군과 함께 벙커링을 준비하는 임묘한 선수 형식으로 벙커링을 나오면 드론을 다수 동원을 해가지고 머리인을 <놀람> 네. 이거는... 없애는 예,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벙커 거의 완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엠지가 정말 많습니다. 드로... 반데 하나 잡지못하고커러 선수 아 결국 헬지를 포기하고 뒤쪽으로 드론 뺍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테란해 벙커링은 어찌어찌 막았지만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는 임유한 선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된 두 번째 경기 지켜보는 관중들은 설마설마했지만 1경기와 똑같은 벙커링을 시도하는 임유한 선수 야 지금은 이, 이 드론들 동원하고 그러면 사실은 SCB가 쎄다그래도 컨트롤 싸우이 되는 거예요 어, 이번엔... 드론 다 죽었어요 거의 반 이상 죽었어요 첫 번째 경기에서 당했던 전략이라 홍진호 선수가 막아낼 줄 알았지만 허무하게 일군을 잃고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경기마저 임요한 선수가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 3경기가 시작되는데 이쯤 되면 제대로 된 중후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임요한 선수는 허를 찌르고 다시 한번 벙커링을 시도하게 됩니다. 뒤에, 뒤에 뒤에 자 뒤를 잡아서 머리 잡으세요 머리 머리 머리 자 머리다라 머리다라 머리다라 머리다라 머리다라 머리 머리다라 머못잡라 머리다라 머리다라 머리다라 머다라 머리다라 머리다라 머리다라 머리다라 머리다라 머다라 머리다라 요리다라머리다머리다 죽었어요 삼연봉 세 번째 경기까지 똑같은 전략을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홍진호 선수는 크게 당황했고 마지막 경기까지 패배하게 되면서 팬들이 기대했던 임진호 경기는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데요 2001코카콜라의 결승전에서 봤던 화려하고 치열했던 경기를 기대했던 팬들은 아쉬워했고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팬들은 치킨을 시키고 닭다리를 먹고 나니 홍진호의 해처리는 이미 터져있었다라는 개드립을 시전하면서그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경기 종료 이후 스타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테란이 저렇게 벙커링을 시전하면 적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벙커링도 전략의 한 요소고 3회 연속 당한 것은 홍진호 선수의 실력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설전이 오고가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팬들은 이전 경기 같은 화려한 경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공유한 선수의 플레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이 경기를 통해 수많은 안티팬들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3면봉을 당하게 된 홍진호 선수는 엔탈이 부서져버렸고 팬카페에 자신의 심정을 담은 글 하나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의 전 홍진호도 아니고 폭풍 저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냥 저구였습니다 라는 씁쓸한 감정의 글을 남기게 되면서 그 당시 저구 유저로서 느낀 무력함을 글로 남겼는데요 그렇게 모두가 기대했던 임진록은 두 선수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긴 채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2004 아이옵스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임요한 선수와 홍진호 선수 경기가 확정되자 과연 이번에도 임요한 선수가 벙커링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경기를 치르는 맵이 밤선 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요한 선수가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고 팬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중후반 경기를 볼수 있겠다며 경기에 대한 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기 임묘한 선수의 빌드를 본 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멀티 촉과 좀 떨어진 위치로 커맨트 센터와 배럭을 건설하는 임묘한 선수 네. 아이녕저 네, 배럭스 어 아예 저 어? 저 어디로 날아가는 거죠 커맨트 센터가? 아 그러니까 저, 저 커맨트 센터가 그, 그야말로 몰래 아, 네. 멀티를 생각했었던 모양이죠 해설자들도 음료한 선수의 전략을 잘 파악하지 못했었는데요. 커맨드 센터와 배럭을 지상으로 내리고 바로 지옥의 벙커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홍진호 선수의 멀티 일꾼들을 노리면서 앞마당 멀티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미네랄을 캐는 일꾼들이 벙커의 사정거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멀티에서 가스만 채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홍진호 팬들은 아, 저놈의 벙커링에 또 당해서 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홍진호 선수도 언덕 및 벙커링 전략에 크게 당황했지만 멘탈을 잡고 유탈 생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응할수 있는 전략은 뮤탈밖에 없다고 생각한 임요한 선수는 본진과 앞마당에 터렛을 지으면서 뮤탈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때 홍진호 선수의 뮤탈이 좀더 빠른 타이밍에 임요한 선수 본진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터렛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홍진호 선수가 하는거죠 네 들어가죠 자 터렛은 두기밖에 안되거든요 네렌렛 예, 공격의 집중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와 이거 야온리온리만으로멋진 야, 거는 예 한계가 좀 있죠 예, 센터 생각보다 말... 많은 수의 뮤탈이 몰려오면서 임유한 선수의 본진을 초토화시켰고 터렛만 믿고 골리앗을 늦게 생산한 임유한 선수가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요 결국 본진에 큰 피해를 주고 팩토리까지 점령당하면서 임유한 선수에게 g 지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전 3연봉을 당하고 패배했던 홍진호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승리는 홍진호 선수에게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임유한 선수와의 라이벌 좀더 견고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요한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임진록은 스타를 좋아했던 팬들에게는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선수의 기량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팬들이 기대했던 임진록은 쉽사리 성사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스타즈 헤리티지 매치에서 다시 한번 임진록을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팬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두 선수의 경기를 두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임요한 선수가 이번에도 벙커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벙커링을 한다면 홍진호 선수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기를 하는 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고 초반부터 임요한 선수의 플레이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다행히 임요한 선수가 벙커링을 시도하지 않으면서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임요한 선수가 약간 유리했지만 두 선수의 운영 싸움을 볼수 있어 팬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판세가 기울었을 때 임요한 선수의 커맨드 센터에 뉴클리어 사이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면이 포착되는데요실사클리어 관주소피... 사이로를 와. 우와... 임요한 선수 벙커링이요. 벙커링을 어넘는 준비하고 어요 그렇습니다. 벙커링도 벙커링이지만 핵이라니. 프로 경기에서는 거의 볼수 없었던 핵 공격을 준비하는 임요한 선수. 테란의 핵 공격은 컴퓨터 상대로나 사용했던 전략이라 실제로 당할 경우 선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핵 공격을 시도하는 임요한 선수. 네, 선수. 주는 건가요 반면에 홍진호선수에게는 네. 이거 지짜 진짜... 뉴클리어 런치 딜택트 됐어요 아, 홍진호 선수 편에게는 이거 정말 아프이겠네 이거 그러니까 이스코지에다가 뉴클리어 런치를 딱 시켜놓으면 이 빨간 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떨어집니다 한이시 홍진호 선수의 병력이 핵 공격으로 인해 사라지고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데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는 저그의 멀티의 핵을 사용하며 홍진호 선수에게 지지를 받아내는 어, 임요한 선수 해처리가 이미 체력이 달아있기 때문에 한방에 가요 6시 두방째 맞나요 홍진호 네 한방 아 어, 이거 큰일났는데요 정말 홍진호 선수 이거 어딘지도 모르고 병력을 들 급하게 이동시켜보는데 지금 문제 6시 6시 자 이거 보호해주러 오게 6시 내려가 6시 핵 떨어졌어요 쑥대맞답니다싹 사라집니다 옹진호 최재웅 진호 임진록이라는 세계의 라이벌 매치에서 이온소 캡을 사용해 홍진호 선수를 제압해버립니다. 이 경기 이후 임유한 선수는 임정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홍진호의 콩을 까는 것도 모자라 웃게 버렸다며 임유한 선수의 플레이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임진록이 많이 펼쳐졌지만 대부분이 이벤트 방식으로 치러진 경기라 이전만큼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임진록은 이벤트 경기의 흥행보증수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봤고, 신한은행 프로리그에서 펼쳐진 임진록에서는 서로 채팅으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임진록이라는 경기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 하는데요? 뼛속까지, 네. 아, 펑크링에 대해서 네. 확신하고 있어요. 네. 이면 네. 네. 선수는 이제 모든 의도를 간파당했다는 공수대마왕. <웃음> 대마 시간을 버는 드랍으로서, 확장만 하고! 정신없어. 들어올 때 들어왔어요. 네. 이면! 일단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계속 타격을 줘야 됩니다. 쉽게 못 나오도록. 저, 저, 벙수입니다. 네. 이미 빠졌습니다 네. 아, 아, 메카이은 아, 사기다, 사기다. 네. <웃음>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 브루드워 스타리그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마지막 경기였던 티빙 스타리그 2012 결승전에서 이벤트 매치로 임진록이 성사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어김없이 초반을 강조하는 전용준 캐스터와 김태영해설이며 초반 잘 봐야죠 네. 오늘 다시 초반까지 들어가나 봐야 됩니다 어, 하지만 임현 선수의 SCV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예, 아직 그런 움직임 없고요 팬들은 마지막 이벤트 매치에 무척 흥분해 있는 상태였고 당 선수들에 대한 응원 열기 또한 대단했습니다. 초반 땡마린 러시로 적의 앞마당을 압박하다가 홍진호 선수의 병력을 의식하고 본진으로 후퇴하는 임요한 선수. 이후 무난하게 미탈이 나오면서 홍진호 선수가 경기를 리드하게 되는데요. 저그의 11시 멀티를 견제하기 위해 마리메딕 부대를 삥 돌려서 이동시키고 입구 쪽을 스캔하는데 럭커가 두 마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현 선수는 자신의 컨트롤을 믿고 마리메딕으로 럭커 두 마리를 잡아버렸지만 모든 병력을 잃게 되는데요. 어.. 어.. 어.. 리고보니 홍진호 선수가 너커 두마리를 겹쳐서 버어오를 시켰고 이 사실을 몰랐던 윤현 선수는 홍진호 선수의 계략에 속수을 채우고 당하게 되면서 전세가 크게 기울게 됩니다. 홍진호 선수의 멀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울트라리스크를 뽑기 시작했는데 마린부대 전체를 감쌀 정도로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당했던 핵공격을 보복이라도 하듯이 게임화면에 스콜지와 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6시에 있던 커맨드 센터를 퀸으로 먹어버리면서 저그가 테란에게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앞마당에 있던 커맨드 센터까지 먹어버리면서 이전에 핵 공격으로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게 되는데요 임현 선수가 아직 잘하네 라는 채팅을 치고 장난스럽게 기붐이 커맨드로 화답하며 스타리그의 마지막 임진 록을 화려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프로리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두 선수는 임진록이라는 라이벌 대전을 펼쳤지만 환한 웃음을 선보였는데요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이제는 임진록을 볼수 없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끈질긴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연예계로 진출하면서 더 지니어스라는 리얼리티 쇼에서 큰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더 지니어스 2기에서 임현 선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2의 임진록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몰입하며 봤다고 하는데 리얼리티 쇼에서는 홍진호 선수의 피지컬이 좀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시작으로 예능까지 임진록이라는 타이틀은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전처럼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둘이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스타가 아니어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2020년 2월 22일 재미있는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포커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던 임현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한 게임 포커를 통해 임진록 대결을 펼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 팬들은 반가워했고 스타크래프트는 아니었지만 두 선수의 대결을 기대하고 찾아와준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해당 대결은 홍진호 선수의 승리를 기원하며 2020년 2월 22일 22시에 열리게 되었는데 홍진호 선수가 방문중 번호도 22번으로 받아 이에 기운이 너무 강해서 반대로 불안하다며 경기 시작부터 밑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게임 포커라는 게임을 홍보하는 자리라 임진록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걸 만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경기는 생각보다 팽팽했고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 경기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 홍진호 선수가 패배하고 2등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 마지막 카드가 2가 나오면서 홍진호스러운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안요 <목소리도> 2020년 2월 22일 22시에 열린 경기에서 22번 방문증으로 입장한 홍진호가 마지막 카드 2를 보며 준우승했다는 충격적이면서도 신기한 상황에 팬들은 당황했고 우주의 기운으로 일라는 숫자를 끌고 온 홍진호 선수를 두렵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후의 생활에서도 라이벌이었던 두 선수 홍진호 선수와 임연 선수의 라이벌 매치를 정리하다 보니 스타 리그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두 선수 모두에게 있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라이벌을 만나서 부럽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같은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항상 선의의 라이벌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